아까 그 유액전화는 그 개양성만 보면은 문제는 풀수 있는데 가끔 착각하는 애들이 좀 있어가지고 시간을 조금 들여서라도 내 실전 내실에서 해서 했던 것보다 조금만 진하게 할게. 괜찮지? 혹시 모르잖아. 이때 면접이나 노술 볼지도. 전자와 핵 사이에는 전기력 작용하잖아. 질문. 1 플러스 1 마이너스가 더세 힘을 받아? 2 플러스 1 마이너스가 더세 힘을 받아? A야, B야. 그렇지. 중력이라는 건 질량에 작용하는 힘이지. 그러니까 질량이 클수록 중력이 어떻게 되겠어? 커지는 거지. 그러면 저기 전기력이라는 건 전하에 작용하는 힘이잖아? 따라서 이처럼 전하량이 커질수록 전기력이 세지겠지. 몇배더 세질까? 애가 두배더 크니까 두배더 세진 거지 뭐. 그렇지? 자, 밑에는 E플러스인데 애는 E 마이너스야 인력이 작용해 그러면 B보다 C는 전기력 더 세졌어? 약해졌어? 양여원 같은데 애가 두배 됐지? 그럼 전기력 몇 배가 돼버려? 그럼 그거에 따라서 A보다 C는 몇 배야? A 두 배고 A 두 배니까 전체 몇 배? 전기력은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아, 전하가 두개 있을 때두 전하의 곱에 필요한다고 라 하는 거야. 지금 하는 건안 써도 괜찮아. 이게 바로 뭐라고? 전하야, 전하. 두 전하의 곱. 그런데 밑에 하나가 더 있어. E 플러스인데 E 마이너스야, D. 그럼 이렇게 얘랑 비교해 보면 자 중력, 멀수록 세, 가까울수록 세. 그럼 자석의 힘, 자기력도 멀수록 세, 가까울수록 세. 가까울수록 그럼 전기력도 마찬가지거든 멀수록 세 가까울수록 세 그럼 가까울수록 따라서 거리에 식체로 쓰면 거리에 저곱의 반비례라고 쓴다고 오케이? 근데 이게 일반적인 전기력인데 우리는 지금 누구에 대해서 하는 거야? 요 워딩 다 끊어 다 끊으라고 일단 핵전화부터갈 거라고 전하부터 갈 거라고 전하부터 원자 내부에서 하는 거거든 핵이야 원자 핵 그리고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있는 거지 이 전자를 이 핵이 잡아당기는 이 힘에 대해서 지금부터 논할 거야 질문 하나만 할게 지금 유효 핵전화 하고 있지? 유효 핵전화는 A에 대한 거야? B에 대한 거야? C에 대한 거야? 누구에 대한 거야? 다 짧게 끌어, 누구에 대해서 쓴 거야? 밑에 이거는 컬리라면서 Q1, Q2는 1 플러스, 2 플러스 전하라면서 그들 조합으로 나온 게 전기력이라면서 그럼 이 핵전하, 이 전하라는 건 A에 대한 거야, B에 대한 거야, C에 대한 거야 B에 대한 거라니까 이 식에서 분자에 대한 거라고 그런데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보는 이 천둥, 벌고숭이들이 여기 전자가 있었거든 근데 이 새끼가 이렇게 갔어. 멀어졌어, 가까워졌어. 멀어졌지. 핵전화 증가야, 감소야. 왜 고민해? 핵전화 증가야, 감소야. 내가 유의라고 안 했잖아, 핵전화라 했잖아. 여기 있을 때 핵전화 얼마야? 플러스 1. 여기 있으면 핵전화 얼마야? 갔다니까 이 값은. 그런데 멀어졌으니까 뭐가 커졌어? 거리가 멀어졌잖아. 그럼 전기력은 세져야 약해져. 즉 우리가 지금 다룰 전하, 핵전하, 좀더 넓게 해서 유효핵전하는 전체 전기력이나 전기적인 에너지로 따졌을 때그 중에 하나의 항목, 분자에 대한 거야. 다이렉터로 전기력이 이게 아니라고. 식한 개만 더 들어가 볼게. 원자번호 8번인 산소에 대해서 해볼까? 원자번호 8번인 산소는 양성자 몇 개지? 어, 지금 하는거 아셔도 괜찮아 그렇지? 그럼 전기력식 따졌을 때 거리는 대입하면 되겠죠? R이라고 넣을까요? R 그렇지? 그리고 위에는 전화량 두 개의 곱을 넣어야 되잖아 그런데 이거 전자야 전자 하나의 전화량이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 9승 쿨롱이야 전자 하나의 전화량이 양성자 한개 전화량은 얼마죠? 그렇지, 부호만 바뀌고, 플러스 1.6 곱하기 10을 말씀시키는 쿨롱이잖아. 숫자가 좀 더럽지? 그래서 요 숫자를 그냥 2라고 써도 괜찮을까? 그럼 뒤에 Q2는 전자라고 해서 1라고 쓰고, N은 원자번호 8번이니까 양성자 몇개 있어? 그럼 8개니까요 값이 2인데, 얼마 곱하면 되지? 8 곱하면 되네. 그럼 앞에 쓰는 숫자는 뭐야? 8, 2이지. 그치? 정리할까? 따라서 둘 사이 거리 제곱에, 2 제곱에 앞에 숫자 얼마? 8 나오는 거야. 얘들아, 원자번호 10번이면 얼마 써야 되지? 오, 원자번호 10이면 얼마 써야 되니? 그럼 이 앞에 숫자가 바로 뭐겠어? 원자번호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일반 화학이나 거기서 보게 되면 보통 문자로 채라고 씁니다 원자번호를 양성자수 Z라고 요거가 변수야 상수야 이거 상수 취급되거든 핵전화가 뭐게 이거야 원자번호 1번이면 1 넣고 2번이면 2 넣고 3번이면 3 넣고 명확해졌지 이게 전기력이라면서 핵전화가 이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한줄더 나가자고. 핵전화에 대해서 하는 거야? 유효핵전화에 대해서 하는 거야? 이 값이 원자번호는 8번이지만 실제는 8이 아니다. 그 개념에 대해서 지금 들어갈 거라고. 2번. 많이 어렵진 않지. 대충 그렇구나. 이해 되지. 뭐. 그렇지? 나도 잘 몰라. 물리라서. 핵전화가 3이거든. 3 넣어야지. 그래서 여기 전자가 있는데 애가 받는 힘을 내가 궁금한 거야 그런데 앞쪽에 전자가 두 마리가 더 있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녀석이 받는 힘은 애가 잡아당기는 뭐 있어? 인력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면은 무슨 힘이 있어? 반발력이 있으니까 이 녀석이 받는 전기력의 전체값은 전기적인 인력과 전기적인 반발력을 빼줘야 돼 전자가 두 마리니까 반발력 두개 되겠네 전자가 세 마리면, 네 마리면 근데 전자가 밑에서 미는 것도 있고 옆에서 미는 것도 있고 되게 많을 거 아니야. 껍질이 세네 개면더 많아지겠지. 그러면 이 항목들은 전부 다 값이 다른 게 엄청나게 길어질 거 아니야. 그럼 이 식으로 식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어. 근데그 식이 단순해 보이기 어해서좀 복잡하겠어. 미분방정식인데 엄청 복잡한 거야. 그걸 식에 대입해서 풀면 내가 실험적으로 계산한 수치에 근접하는 값을 얻을 수는 있어. 그런데 이대로 쓰기가 너무 불편해. 그런데 요 식은 정말 편하잖아. 이거보다 이게 더 편하지 않아? 거리의 제곱에 이 거리가 뭐겠어? 원자 반지름이지 아니겠어? 이거 상수고 원자 번호만 넣으면 되잖아. 그래서 이 식으로 만들려고 그이 식을 만든 사람 중한 명인 슬레이터라는 사람이 해석을 이렇게 한 거야. 너 전화량 2야. 여기 앞쪽에 원자 번호 얼마 넣어줘야 되지? 3이라고 넣어줘야 되거든. 그런데 전자끼리의 반발력을 고려를 해야 돼. 그런데 이걸 고려했을 때이 항목은 마치 이거와 같아. 앞쪽에 전자가 하나, 하나도 하나 없고 전자 너 혼자만 있어. 그런데 이 핵의 전화가 실제 핵 전화는 얼마지? 3이야. 그런데 얘는 계산해 보니까 대략 플러스 1.4가 나오더래. 즉 앞쪽에 전자가 있어서 반발력까지 놓고 계산한 이 값이나 앞에 전자 다 빼버리고 핵의 전압값을 3에서 1.4로 바꿨을 때 그냥 계산한 요 값이나 비슷하게 나오더라는 거야. 따라서 개념을 뒤에 전자끼리의 반발력이란이 개념을 뭘로 해석을 해버렸냐 하면 앞쪽 전자가 반발력, 반발력 개념이야. 그걸 다르게 전자 핵을 뭐 했다고? 가렸다라고 해석을 해버린 거야. 그럼 식이 얼마나 단순해지느냐 여기에서 다다다다다다 있는 식이 식 써볼까? 거리 r제곱에 2제곱에 핵전화 3 넣으면 돼? 1.4 넣으면 돼? 끝나는 거야 방금 얘기했지? 이게 바로 원자 번호고 핵전화라고 했지? 이거는 실제 핵전화야? 무슨 핵전화? 이걸 유효 핵전화라고 불러 문자로 원자 번호를 채트라고 쓴다고 했지? N은 나중에 대학 가면 EFF라고 써. Efficiency.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핵전화. 우린 그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라고. 오케이? 따라서 셈이 내신 그 수업할 때, 개념, 앞에 개념할 때도, 또 기본 개념이나 개념을 할때도 설명을 했었지만, 교과서에는 없지. 하지만, 유효 핵전화의 개념을 좀 찾기 위해서 유효. 알아두면 좋겠다 는 식이 뭐? 슬레이터 룰이라고 하거든. 그 사람이 만든 거. 그게 실제 핵전화에서 가리움을 뺀 거야. 그래서 요거는 좀 알아놓는 게 좋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오케이. 아, 참고로 핵전화는 뭐예요? 실제 원자 번호 넘버예요. 누가 가린다라고 했지? 누가 날 가려? 나를 제외한 나머지 전자들이. 꽤 전자 개수와 한계된 거지.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TV 개념 하나만 할게. TV 개념. TV를 내가 100인치짜리 TV를 하나 샀어. 형편이좀펴 가지고. 와, TV 100인치짜리 사니? 사니까 화면이 너무 잘 보여. 너무 너무 확 좋고. 너무 쾌적하게 보고 있었는데 옆에 소문이 돈 거야, 씨. 친구들이 와서 나도 보자. 나도 같이 봐. TV 샀다며? 앞에단한 새끼 앉아 있고. 여기 앉은 놈은 대가리가 유난히 좀 커. 그리고 한 놈은 TV를 앞에서 와! 하면서 이렇게 만지작 만지작 만지고 있고. 실제 TV는 몇 인치지? 100인치인데 실제 내가 볼수 있는 TV의 화면의 크기, 이 감동은 100인치만큼 돼? 안 되지. 가리고 가리잖아. 따라서 이빛금친 빨간색이 바로 뭐? 유효핵잖아이 100인치는 실제 핵잖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유효핵전화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 100인치 그대로 두고 앞에서 방해하는 아이들만 벗겨내면 되지. 너 나가, 너 나가, 너 나가 해서. 그럼 전보다는 좀더 많이 보일 거 아니야. 그렇지? 어? 즉 전자수를 추리는 방법이 있어. 전자수를 내가 추렸어. 나 이거 내꺼 전자거든? 잃어버렸어. 양이온 됐어, 음이온 됐어. 찍어도 좋아. 전자 잃어버리면 유액자나 증가하는 거야. 그냥. 오케이? 그럼 거꾸로 전자가 더 들어오면 유액자나 증가야 감소야? 감소야. 더 많은 애들이 보니까. 플로린. 원자 번호 몇 번이지? 9번. 플로린. 원자 번호 몇 번이야? 그렇지. 둘다 9번인데 즉 TV인치수는 둘다 9인치인 거야. 그런데 N은 플로린. 전자 몇 명이서 보고 있지? 9명이서. N은 플로린 마이너스래. 전자 관계 더 있지. 몇 명이서 보고 있어? 그러면 9인치 TV를 여기는 9명이서 쾌적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보고 있고 애는 10명이서 이렇게 보고 있거든. 더잘 보여? 더안 보여? 그럼 유해 핵전화는 당연히 애가 더큰 거지. 뭐. 그렇지? 두 번째 방법은 뭐 있겠어? 그래, TV를 200인치로 바꿔버리면 돼. 핵전화 자체를 키워버리는 거야. 집에서 보는 친구들하고 보는 것보다 극장에서 볼 때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하고 보지? 하지만 화면은 더잘 보일걸? 그만큼 화면이 커서 그런 것이 뭐. 오케이? 쌤이 회사를 그만두고 연구소에 있다가 되게 좋았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점심 밥도 되게 잘 줬어요. 항상 양식과 중식과 한식이 섞여가지고 내 먹고 싶은 대로 골라서 먹으면 돼요. 그래서 항상 세 개를 먹었더니 잠깐 안 좋았습니다. <웃음> 그러다가 이제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학원 강사로 쫙 전업으로 완전히 확 바꾼 이유가 딱두 가지거든. 하나는 여행을 가고 싶은 거예요. 회사 다닐 때 여행 갈 일이 없어. 딱 하나밖에 없어. 휴가가 너무 짧기 때문에. 근데 그 휴가 때는 표를 구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인산이네야. <웃음> 왜 모든 회사는 휴가를 8월에 쓰는지 이해를 못했어 그 당시는. 그 다음에 아. 비싸. <웃음> 그리고 또한 가지가 뭐냐하면 공연, 여, 그 문화생활을 좀 많이 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중에 회사 등등 가기 전에 20대 때 여행 많이 다녀. 오케이? 회사 가서 여행 가는 건 하나밖에 없어. 휴가 때 빼고는 출장. 그것도 출장에서 잘 걸려야지. 야, 출장이다. 드디어 해외로 간다. 했더니 막, 저기 남아프리카 공화국 오시로 가게 되면 별로 안 좋아. 오케이? 그래서 요즘에 공연을 많이 하더라고. 공연 부대고. 1열 객석, 2열 객석, 3열 객석. 객석들이 있겠죠? 오케이? 각 자리마다 잘 보이는 자리가 있고 안 보이는 자리가 있어요. 저 스페인을 한번 갔었을 때는 내가 메시를 보러 갔었어. 티켓을 구했는데 젠장? 그때 몰랐어. 1년 전에 티켓이 동난다는 걸 몰랐어. 거의 1년 치를 미리 사놓더만 티켓을 구할 수가 없더라고. 바르셀로나에서. 그런데 찾아보니까 VIP 티켓밖에 없는 거야. 갈등을 많이 했지. 내가 여기에 과연 비행기를 타고 다시 올수 있을까? 그때까지 얘는 과연 축구를 하고 있을까? 그래서 갈등을 많이 하다가 질렀어. 좀 비싸. 좋긴 좋더라고. 뭐 쉬는 시간에 와인이고 항상 나와있고. 음식도 가득 차 있고 근데 자리도 좋았어 내 앞에 감독이 있었으니까 TV 화면 쫙 지나가면 날착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싹쓸하는 그 순간 그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난 메시를 봤죠 등장만 걔가 날 보고 공을 차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전후반 바뀌었을 땐 저쪽 어딘가 있던 것 같던데 안 보이더라고요 뭐 수아레스도 보고 몇명 봤어요 그 뒷모습만 봤지 그 다음에 축구는 못 봤습니다 왜? 너무 앞이니까 애네들이 움직이는 게 옆에서 보니까 안 보여. 그때 한 게, 아, 축구를 제대로 보려면 맨 앞이 아니고 대충 중상 위에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봐야지 전체 흐름을 볼수 있다는 걸 그렇게 알았어요, 내가. 돈만 날렸죠. 그러니까 공연마다 좋은 자리가 다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BTS 이런 거 좋아하니? 뭐 좋아하는 거뭐 없니? 뭐 좋아하는, 좋아하는 누군가가 있어. 좋아하는 누군가가 공연을 하러 왔어. 그런데 여기서 음악 감상을 하려면 기가 제일 잘 들린대 3열에 있을래? 1열로 갈래? 얘잘 예, 보이니까 따라서 관객들이 있을 때 여기 무대는 1열, 2열, 3열에서 몇 열이 제일 잘 보이겠어? 1열이라니까 잘 보인다는 게 바로 뭐야? 유액전화야 질문 하나만 하자 1열, 2열, 3열에서 유액전화 다같겠니다 달라 같은 3열에 있어도 ES 오비탈과 EP 오비탈, 아, 오비탈 유효핵전화가 달라. 그럼 우리는 유효핵전화 어떤 것만 따지지?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화만 따져. 왜? 원작과 이론에 따라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건 안쪽 껍질 전자야? 바깥쪽 껍질 전자야? 바깥 껍질 전자가 화학 반응에 참여하니까 오리한테 가장 최애 관심사는 가장 바깥쪽 껍질인 거야. 따라서 안쪽 말고 바깥쪽 껍질이 느끼는 유요 핵자나만 우리가 따진다고. 그럼 그 상태에서 나트륨이 Na 플러스가 됐어. 우리 이건 알지. 보다가 한 새끼 나가면 전보다 좀더 쾌적하게 볼수 있다는 걸. 내 수업을 듣는데 갑자기 옆자리에 누가 앉았어. 편해 불편해. 그렇지 불편하지. 근데 걔가 나갔어. 좀 편해지는 것처럼. 그럼 유액전화 누가 더 크겠어?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애가 유액전화가 더 크지. 전자 하나 나갔으니까. 그렇지? 왜 그런가 따져보자고. 나트륨 원자번호 11번, 무대 사이즈는 11. 애도 원자번호 11번, 무대 사이즈는 11. 그런데 애는 껍질 몇 개짜리지? 3주기. 그럼 이 녀석에서 말하는 유액전화는 몇 열격석에서 보는 거야? 3열격석에서 얼마나 잘 보이냐? 이 얘기하는 거야. 근데 NA 플러스가 되면 얘 전자배치 누구하고 같아져버려? 내용과 네 같거든 그러면 이 녀석은 전자 껍질이 몇 개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유효핵전화는 몇 열에서 보는 거 얘기하는 거지? 관객 열이 달라 일단은 여기서는 3열이고 이건 2열이라고 그럼 볼거 없이 유효핵전화 왼쪽이 커? 오른쪽이 커? 오른쪽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웃음> 유효핵전화 개념 다 끝났어 다시 한번 더. 유효핵전화는. <웃음> 알겠지? <웃음> 다이렉트로 전기력 얘기하는 거 아니야. 유효핵전화가 커지면 전기력이 커진다. 꼭 그렇지가 않아. 오케이? 거리도 따져줘야 되니까. 여기 제곱인데 귀찮아, 제곱 안 썼어, 내가. 알겠지? 애 써주자. 따라서 애는 요 부분 얘기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열마다 유액전화가 다르다는 것도 생각 좀 해주시고 치우겠습니다 개념만 좀더 가자고요 유액전화는 지금 개념 한번 잡아 놓으시면 쭉 가는 거니까 리튬에서 베를륨 갈때 유액전화 증가해, 감소해 유액전화 증가했어요 유액전화는 핵전화에서 뭐뺀 거지 가리온 뺀 거죠 그렇지? 리튬 껍질 두 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혼자서 전자를, 혼자서 이 무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를륨, 껍질이 두 개예요. 나 혼자서 이다가 여기서 보고 있었는데, 당연히 앞쪽은 전자가 두 마리 있죠. 근데 외부에서 한 마리가 저 전자가 들어온 겁니다. 그지 그러면, 어, 옆자리에 앉았네. 가리움 효과 있어, 없어? 있지. 왜 있어? 가리움 효과라는 건 반발력이니까. 옆에 있다고 반발력 없는 건 아니잖아. 두 번째, 현대 원자 모형은 보어야, 오비탈이야? 오비탈, 의미가 뭐야? 전자가 여기 있다야? 아 누가 하나 들어온 것 같긴 한데 여기 어딘가에서 얼쩡거리고 있어. 그 느낌인 거잖아. 가리움 있어, 없어? 있지. 하지만 앞에서 가리는 것보다는 잘 가려, 못 가려? 못 가린다는 뜻이 뭐냐 하면 내 몸의 신체 사이즈 표면적이 100이라고 치자고. 내가 완전히 핵을 가렸다는 건내 신체 사이즈만큼 가렸다 이 뜻이야. 양성자가 애가 원자 번호 3번인데 4번이면 양성자가 얼마 증가했지? 1 증가했지. 그런데 전자도 몇 개가 증가했지? 그러면 이 전자가 핵 양성자 한 개를 이렇게 하면 완전히 다 가려버리는 거야. 그게 가리움 효과 1이라 이 뜻이야. 그런데 옆자리에 있으면 그만큼 가려 못 가려? 못 가리거든. 그러면 핵의 증가 효과가 플러스 1이거든? 무대가 커진 게? 가리움은 1만큼 돼, 안 돼? 그래서 유효 핵전화가 어떻게 돼? 그래서 그게 요 내용이야. 그럼 요거 관련한 내용이 수능 문제에 나온 적 있지. 그래프는 어떻게? 가로축은 원자번호. 3번부터 따다다다닥 10번까지 해서 쫙, 쫙. 하나는 핵전화. 하나는 핵전화가 크겠니? 유해 핵전화가 크겠니? 핵전화가 크시 애가 유해 핵전화. 오케이. 그럼 여기서 요 차이값이 바로 뭐겠어? 얼마나 가렸냐이 뜻인 거지. 가리움 효과. 요 자료가 한번 평가하 나온 적은 있죠. 오케이. 따라서 자첫 번째 이제 우리는 저 관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문제 푸는 건 이걸로 가는 거거든. 그럼 같은 껍질에서 원자번호가 증가할수록 유액자나 증가야 감소야? 그렇죠. 정리는 이거죠. TV는 필요 없군. 유효액자나 원자번호가 증가할수록 은 이제 머릿속에서 쉬우세요. 수능에서는 위, 아래, 좌, 우 오른쪽 갈수록 유액자나 증가야 감소야? 한 단계 더 갑시다. 유효액전화가 증가할수록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원소 배치할 때 A하고 B가 같은 주이래 A하고 B가 같은 주이래 유효액전화 이 새끼가 더 크대. 같은 기인데 a 가더 커. 시작. 니가 오른쪽이야.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지? 그냥. 야. 리튬보다 나트륨이 유효액전화가 더 크지? 왜 그럴까? 애 원자번호 몇 번? 애 원자번호 몇 번? 그렇지? 그런데 왜 애보다 애가 더 클까? 전자가 많어 그런데 방금 한 것처럼 전자 하나가 온전히 핵을 다 가리지 못한다니까. 그런데 원자 번호가 얼마 증가했어? 그렇지. 원자 번호 증가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애는 몇 주기 원소지? 2주기. 2주기 원소보다 몇 주기 원소가 유액 전화가 더 커? 웃기지. 2열에서 보는 것보다 3열에서 보는 게더잘 보인대. 그만큼 무대가 커진 거야. 집에서 보는 것보다 극장에서 보는 게더잘 보이는 것처럼. 따라서 유효액자나. 같은 족이야. 내려갈수록 유효액자나 증가야 감소해? 항상 머릿속엔 기억하세요. 위야 아래야. 예, 그럼요. 따라서 원소 X하고 Y가 있는데 원자과 전자수가 같대요.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면 같은 족이지. 유효액자나가 B가 더 크대. 확 내려야지. 큰 녀석은 내리고 작은 녀석은 올리고. 알겠지? 하나만 더 물어볼까? 왜뚝 떨어지니? 왜내 영원에서 나트륨 갈때뚝 떨어지냐고? 빨리 설명해 봐. 왜뚝 떨어지니? 어? 뭐라고? 그렇지! 여기까지는 몇 년에서 보는 거야. 그래, 이 열. 무대가 하나 더 커졌어. 근데 하나 더, 어 무대가 좀더 약간 더 커졌네? 근데 나는 몇 년에서 봐야 돼? 열이 바뀌어서 그런 거야. 원작과 전자수의 껍질 수가 바뀌어서 그게 뚝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해서 봤을 때 금속, 금속, 금속, 분속 초반에 뚝 떨어진 애들은 유액 전화가 커, 좀 작아. 작지. 와, 애네들은 유액 전화가 커, 좀 작아. 크지. 무대가 많이 커졌거든. 그럼 마무리 싹 끊어서. 이쪽은 금속이라고 했지? 금속은 유액 전화가 큰 편이야, 작은 편이야? 그렇지. 유요 핵전화의 대충 얼버무린 개념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문제 내용까지도 전부 다 끝났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거 좀 지워도 괜찮겠니? 이 개념을 저기 예제에 적용시켜가지고 한번 풀어보자고. <웃음>